안녕하세요 5월 14일 월요일 오후 9시 47분에 들려드리는 가상화폐 분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 분석해 드리면서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격이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 넘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저번주에 제가 그려놨듯이 가격이 베어리시 패턴을 만들고 있고 가격이 이 하락 추세선을 뚫지 못한다면 가격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 여기에 보이시는 지지선들을 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시면 어 일봉으로 보시면 가격이 더블 탑을 만들고요 여기 저희가 가둬놨던 상승 추세선과 하락 추세선의 사이에서 가격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여기 보이시는 하락 추세선 다음 밑으로 가격이 베어리시 인걸핑을 해서 넘어갔고요그 이후에 하락 추세를 타고 다시 7914.76 이 레벨에, 이 지지선 레벨에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4시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보시면 가격이 지금은 마이너 서포트 존, 즉 지지선 레벨에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죠, 여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격을 먼저 가두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가격을 가두는 게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면 가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느냐 가격이 한번내려갔다가 다시 인걸핑으로 올라왔고요. 다시 내려가서 두번 치고 해머 캔들을 연속으로 만든 후 올라갔다가 다시 더블 탑아 더블 바텀 패턴을 만들려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이 레벨을 뚫지를 못한다면 하락 출선을 뚫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어 차트가 이렇게 좀 깨끗하지 않으니 다시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새로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데일리 차트부터 저희가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은 시간대에서는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을 그리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겠죠 그리는 건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 왜 그리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실 때 한번 저희한테 배워보시면 왜 여기에 그리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어 제가. 한번 아주 간단하지만 정확하게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지선과 저항선. 자 저번 시간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딱딱하게 그렸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지지선 같은 게 어디서 돌지 모르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빽빽하게 그리는 모습을 지금 보였구요 가격이 지금 현 상황에 더블 더블 바텀을 이렇게 만들고 위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넥라인 이게 부서지지 않는다면 가격은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다 어디까지 최종으로 6654 더블 바텀을 만들었던 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4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4시간. 이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될까요? 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을 가둔다. 였죠. 가격을 먼저 가둬줄게요. 이런 식으로 가격을 가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가격이 위든 아래든 한 곳을 뚫어야 이제 위에 레벨이든 다, 어, 밑에 레벨이든 어, 칠수 있는 확률을 저희가 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확률상으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4시간 차트에서도 큰 베어리시 인걸핑을 통해 가격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지선에 막혀서 지금 위로 올라가는 모습도 띄고 있다. 하지만 캔들을 분석해 보자면 아직까지는 이 캔들의 존재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하지만 더블 바텀이 있으니 가격이 이추세선을 뚫고 나온다면 먼저 8800 레벨 이 레벨을 칠것이고요 다시 이렇게 횡보할지는 알수 없지만 그 다음에 상승해서 다시 이 베어리시 트렌드 라인 즉 하락 추세선을 칠 확률이 높습니다. 이 여기에 왜 타겟을 두었냐면 가격이 여기 보시면 저항선을 만들고 있는 것 또한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어 일단은 이번주 최종 타겟은 9300레벨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7800레벨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강력한 지지선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7800레벨을 일단은 1차 목표로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승을 한다면 이 추세선을 뚫을 것이고요. 그 뚫은 후에는 첫번째 타겟, 두번째 타겟 두번째 타겟이 최종 타겟으로 어, 추세선과 저항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 가격에 타겟을 두도록 하겠고요. 두번째 시나리오로 가격이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니 만약에 횡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격을 더욱더 한번더 가둬서 가격이 위로 뚫는다면 위로 갈수 있는 확률을 더볼 것이고요 밑을 뚫는다면 밑으로 갈수 있는 확률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선을 뚫고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선을 뚫은 후이 채널을 따라 가격이 다시 움직인다면 밑으로 내려가 7800레벨을 첫 번째 타겟이자 이번 주의 타겟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는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아주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더블 바텀을 만들고 가격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추세선을 따라서 가격이 움직이는 듯 하였으나 저항선에서 밑으로 내려와 리테스트하는 부분 여기 보이시죠? 밑으로 내려왔다가 리테스트. 이 추세선을 아주 완벽하게 리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시 내려와서 여기 보시면 요 넥레벨 여기에서 브레이크 이후 여기를 저항선으로 만든 후 다시 슈팅스타를 통해 밑으로 더 내려가는 모습을 띄었으나 저희가 그렸던 것과 다르게 약간의 갭이 있었네요. 저의 희 타겟은 625레벨이었지만 가격이 640까지 밖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왜냐? 여기 보시면 여기에도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가격이 치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다시 한번 차트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우고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항상 하듯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만들어야겠죠. 거래를,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아주 쉽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으실 수 있을 건데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은 모두 같은 것을 보고, 어, 마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 차팅을 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취향껏,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끔, 어, 차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런식으로 박스를 치는 이유는 높은 시간대에서 이런식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이 만들어진다면 이 레벨은 아주 지켜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식으로 차팅을 하는 것입니다. 데일리 완성됐죠 이제 4시간으로 내려가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잡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잡을까요? 정답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왜냐? 가격이 현가격에 움직임을 토대로 가격을 잡아야지 어 이전 레벨을 갖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현 가격이 이 레벨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레벨은 이제 유효가치가 없구요 이 하락 추세선이 왜 새로운 추세선 레벨이 됐느냐 하면 가격이 완벽하게 하나 둘세번 터치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항상 가격을 이런식으로 가둘때는 현 레벨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가둬 주셔야 보다 완벽한 차팅을 하실 수 있는 어,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자 이런식으로 가격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4시간에서 가격을 완벽하게 가뒀죠자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건가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가 보이시나요 당연히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어 가격을 가둬봤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제가 보이는 건 인버티드 헤드앤 숄더 패턴이 보이네요. 어떻게 보이느냐 가격이 숄더, 헤드, 숄더를 만들고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시나요? 물론 이제 지금 마이너 서포 마이너 레지센스 레벨에 갇혀 있지만 가격이 확견 확실히 보여주는 것은 메이저 서포트 라인 즉 지지선 일봉 차트에서 보여줬던 지지선을 아주 크게 리스펙트하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가격은 이미 가둬졌고요. 헤드 인벌티드 헤드앤숄더 패턴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가 기대해야 될건 무엇이냐 여기서 가격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를 기다려야겠죠.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 시나리오 1 가격이 넥라인을 뚫고 첫 번째 타겟인 785 레벨. 그리고 두 번째 레벨인 전 고점. 810에서 820 레벨. 820에서 840 레벨이네요. 820에서 830 레벨이네요. 이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일단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가격이 여기서 이 마이너 서포트, 아, 마이너 레지센스 라인. 이 마이너 레지센스 라인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후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하겠죠 세번째 가격이 이인버티드 헤덴 숄더를 무시하고 밑으로 내려가 지지선을 저항선으로 만든 후 다음 지지선을 찾는다 하지만 지금 어 차트를 보기에 가장 확률이 있어 보이는 것은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물론 이 빨간색 하락 패턴, 아, 하락 캔들 스틱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가격이 올라가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캔들이 닫히려면 3시간이나 남았죠. 4시간 캔들이니 3시간인 후에 가격이 닫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꼬리를 만들고 상승 패턴으로 상승 캔들로 만들어져서 위로 올라간다면 이 타겟 1과 타겟 2를 맞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간다면 가격이 결국에는 요 레벨 1000 레벨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확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피보나치를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보시면 38.2 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모닝스타를 만들며,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피보나치와 인버티드 헤드 앤 숄더, 그리고 이 넥라인을 브레이크 한다면, 아주 확실하게 올라가고, 두 번째 타겟, 두 번째 타겟을 깨부순다면, 세 번째 타겟인 907레벨까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밑으로 내려와서, 일봉이 끝난다면 밑으로 더 내려가 두번째 서포트라인, 세번째 서포트라인인 이정도 되나요? 여기가 되겠네요 자, 세번째 서포트라인인 61.8레벨 534레벨까지 내려갈 확률도 아주 높진 않지만 그런 확률상 확률사용이기 때문에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여기 가둬진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움직임이 만들어질지는 한번 기다려 봐야겠네요 하지만 일봉에서 이런식으로 모닝스타 패턴과 이제 지지선을 아주 이쁘게 이쁘게 <웃음> 지지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확률이 아래로 내려갈 확률보다 높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라이트 코인입니다 라이트 코인도 저희가 그려놨듯이 자 위로 올라가는 상승추세선을 뚫고 처음에 리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저희가 가둬진 저희가 먼저 가둬둔 이 차트 안에서 가격이 밑으로 내려갔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타겟까지 확실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일봉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시면 저희가 만들어놓았던 상승추세선을 뚫고 리테스트한 후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죠? 그래서 타겟1까지 타겟1인 138.41레벨까지 내려온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주 중요한 레벨인 이 레벨 잡아줘야겠죠 111레벨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이 여기. 168.82. 그 다음이 여기. 왜 잡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드리는 숙제라고 하죠. 자 이런식으로 잡았습니다. 자 데일리캔들 즉 일봉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한다? 가격을 이런식으로 박스를 쳐서 일봉에서 잡았다는 걸 마킹을 한다. 왜냐? 이 레벨은 아주 중요한 레벨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칠 확률이 높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완벽합니다. 이제 4시간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시간으로 내려갔을 때 저희가 못잡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아주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보여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계신데요 기술적 분석이 어, 차트만 보면서 어떻게 가격을 아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어, 차트만 봐서도 안 되고요 어, 뉴스만 봐서 경제 지표만 봐서도 거래를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물론 성공하신 분들도 있겠죠 기술적 분석 말고도 경제적 분석 즉 뉴스를 토대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결과로 성공을 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 차트를 분석하는 차트 분석가 즉 테크니컬 아날리시스를 위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듯 경제 지표도 미루지 말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가격을 가둬봤습니다. 자 가격을 완벽하게 가뒀네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고 이제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항상 시나리오를 그릴 때 어떻게 하느냐 지지선과 저항선이 뚫는 레벨을 리테스트 한다. 그럼 리테스트 한후 가격이 캔들을 제대로 만든다면 그 방향을 따라 추세를 따라 캔들을 만든다면 그 방향을 타고 거래를 하는 방법이죠. 뭘 따라? 시나리오를 따라. 그렇다면 크게 세 가지가 세 가지로 분류가 되겠죠. 첫 번째, 가격이 저항선과 하락 추세선을 뚫고 리테스트 후 첫번째 타겟, 두번째 타겟까지 첫번째 타겟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라간다면 두번째 타겟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은게 가격이 더블 바텀을 만들고 있고 이 하락, 추세선이 하락 추세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러면 두번째 타겟은 168도 되겠지만 168보다 조금 아래인 166레벨 여기 숄더 레벨을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첫번째 타겟 158 156 두번째 타겟166이 되겠네요. 자 두번째 시나리오는 가격이 여기서 횡보한다 여기서 횡보한다 입니다. 횡보를 하다가 가격이 위를 뚫으면 위로 가는 추세 아래를 뚫으면 아래로 가는 추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제가 원을 여기다 그려놨는데요. 왜 이 상승 추세선을 뚫자마자 들어가지 않느냐 한다면 가격이 지지선의 바로 위치 지지선 위에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갈 때이 지지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더블 바텀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반대로 이 더블 바텀을 뚫는다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럼 타겟은 어떻게 되느냐 자 124.86 124레벨 124레벨에서, 이런 식으로. 낮게는 122레벨, 24에서 22레벨이 첫 번째 레벨이 되겠고요. 물론, 브레이크 앤 리테스트가 일어난다면, 두 번째, 여기를 뚫는다면, 다음 메이저 레벨인 111.9, 112레벨이 되겠습니다.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제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가격을 가둬야 되는지 참 쉽게 가격을 가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만으로도 간단한 것만으로도 가격을 쉽게 가두고 거래를 하실 수 있다는 점 어,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입니다 리플 자좀 난해하죠 가격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이다 제가 저번주에 설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거, 어, 선을 그어냈네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시나리오 중 하나인 728레벨을 완벽하게 친후 다시 위로 올라오는 모습. 어디까지? 821레벨. 저희가 잡았던 저항선 레벨이죠. 거기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테스트 한다는 그 레벨까지 확실하게 리테스트하고 내려가는 모습 보이시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지선, 저항선, 추세선만으로도 솔직히 거래하실 수 있지만 거래하는 방법과 비법은 마스터클래스fxc.com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아실 수 있죠. 자, 일단은 홍보는 뒤로 하고 가격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아주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패턴 제가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죠. 모닝스타 패턴입니다. 모닝스타 모닝 스타 패턴 아주 좋은 불리시 방향 위로 올라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캔들이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거래를 할수 없다. 왜냐? 지지선과 저항선과 추세선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어떤 식으로 돌지 확인할 수 없으며 어 아주 꼼꼼하게 지지선과 저항선을 갖고 추세선을 갖고 거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잡아볼까요 여기서 약간 조절 자 완벽합니다 그리고 데일리에서 잡았을 때는 무엇을 하냐 지지선과 저항선에 박스를 치면서 여기가 일봉으로 잡은 지지선과 저항선이다를 확실하게 자신이 자기 자신한테 알려야겠죠. 자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지, 4시간 차트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잡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 솔직히 잡자면 너무 많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아주 많이 많이 어 리스펙트 되는 부분만 이런 식으 잡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도 맞습니다. 솔직히 가격이 위로 올라와서 가격이 이 부서진 하락추세선을 다시 리테스트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저항선 레벨에서 막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가격을 가둬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새롭게 이렇게 가둬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이제 하락추세선을 뚫은 마당에 가격이 어떤 식으로 될지 이런 식으로 어전 그림처럼 그렸다면 아주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새로 현 레벨, 현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가둬야 될지를 분석하시고 가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걸 토대로 가격이 어떤 식으로 돌아야 될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하락 추세선과 저항선을 뚫고 리 테스트 보다 다음 레벨까지 866, 896, 955, 마무리로 1000레벨까지 1000레벨이 아주 최종적인 저의 타겟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 1000레벨까지 올라가면 아주 잘 올라갔다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아주 포텐셜이 많겠죠 그냥. 보시나요 숄더, 헤드, 숄더가 만들어지면서 어, 일봉에서인버티드된 숄더 패턴이 나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높은 2천원, 3천원 이 레벨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상승 추세선을 뚫고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 다시 700레벨 685 레벨을 치는다. 그것도 아주 확률적으로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저항선에서 더블 탑을 만들고 하락 추세선을 따라 밑으로 내려간다면 가장 근접해 있던 전 저점인 700 레벨을 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레벨 전, 전에 지켜줬던 선을 보자면 이 레벨, 721 레벨이 저항선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721레벨, 721레벨이 뚫린다면 698, 690레벨까지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간 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가봐서 한번 분석을 다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지만 이 구간, 이두 번째 타겟을 치는 구간에서 가격이 하락 패턴으로 하락 캔들을 아주 크게 만든다면 밑으로 내려가 다시 레벨, 490레벨, 500레벨을 칠 확률이 아주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데일리 캔들, 즉일봉에서 모닝스타를 만들었고 어 인버티드 헤드앤숄더를 만들었으며 이 넥레벨을 부순다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변하, 아, 변하, 아, 변하지 않고요. 제가 노리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보다 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번 시간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 아, 가져봤습니다. 자, 어, 이런 식으로 제가 차트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제가 마스터 클래스 fxc.com에 올린 차트 분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차트 분석란을 가보시면 masterclassfxc.com의 차트 분석란을 가보시면 이양호 멘토, 그리고 저 지민수, 그리고 앤디 김멘토가 올린 각각의 차트 페타, 차트에 대한 분석이 담겨져 있죠. 자 보시면 요번에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3개가 있었죠. 위로 올라갈 것이다. 밑으로 횡보를 할 것이다.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물론 이세 가지가 항상 어, 옵션이 되겠지만 가격이 지금은 정항선을 뚫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놨어요. 아직 어, 차트 자체에서 가격을 어, 진입 시점을 잡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것만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좋은 그림을 약간 보이고 있죠. 지금 저항선을 뚫고 지지선으로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유로달러 유로달러 같은 경우는 하락추세선을 뚫고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여기 넥레벨을 지지선 삼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면 이것도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놨지만 처음에 그려 놓은 것은 여기였습니다. 22.9 핍을 먼저 먹고 있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여기서 청산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리테스트 할때 그냥 청산을 해 버렸습니다. 왜냐? 월요일 마켓 오픈에는 저는 거래를 잘안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먹고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1.2080, 0 1.20 레벨을 칠 확률이 아주 많이 높아졌어요 왜냐? 여기 숄더 레벨을 아주 깨끗하게 리테스트 후, 블리싱걸핑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컨트롤 캔들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엔, 아주 깔끔하죠?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제가 인버티드 에덴 숄더, 제가 좋아하는 패턴 나왔다고 그랬죠? 인버티드 에덴 숄더 나왔고 저항선 뚫었으며 가격이 여기에서 리테스트한다음에 위로 올라갈 확률을 높다. 131.427까지 올라갈 확률 높다. 딱 쳤습니다. 딱 쳤습니다. 여기 427 레벨은 여기지만 가격이 저희가 마킹해, 마킹해둔 메이저 레지센스 레벨까지 확실하게 올라간 모습 보여드리, 보여줬죠. 왜 가격이 올랐다 내려갔다가 블리시인건핑을 통해 리테스트 후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 딱 잡았습니다. 54핀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이 언제나 틀리진 않습니다. 차트 분석은 언제나 높은 확률로 가격이 올라가는 방향이나 내려가는 방향을 보고 진입하여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차트 분석에 대한 오해와 어, 안 좋은 시선 같은 경우에는 어, 안 좋은 안 좋은 시선을 어좀 허물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안 좋은 시선이 허물어지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 창출을 하실 수 있는 시점이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올려드리는 차트 분석 및어 유튜브 강의 같은 것어 많이 챙겨주시고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를 통해 어 차트 분석을 하는, 하시는 방법을 어, 배우셨기를, 배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